A형과 B형이 이질적인 기질의 충돌로 인해 자사건건 서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라면 O형과 AB형은 상호간 공통분모가 없어 아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실 소수파인 AB형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취급을 받곤 하는데 특히 O형이 그렇게 느끼기 쉽다. 그 친구에 대해 내가 아는 건딱한 가지. 나랑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A, B형은 A형과 비슷해 보인다. Nope. 하지만 O형은 A형과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반면 A, B형과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동지와 적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O형과 모든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A, B형 사이에 공통 분모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매우 드물게 O형과 AB형 사이에 강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될 때도 있다. 항상 예외란 존재하는 법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AB형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극소수의 사람으로 O형을 선택하고 사실 이 친구하고는 공통점은 별로 없지만 내면의 갈등도 없어 마음이 편해요. O형이 어떠한 경우에도 A, B형이 자기 편이라는 걸 굳게 믿는 경우이다. 이 경우 양쪽은 끝까지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다. 오형과 A, B형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보통 혈액형 관계에서 가장 안 맞는 관계다. 그럼 A형, B형 관계랑 O형, A, B형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A형, B형 관계는 이전에 설명드렸죠. 대체로 물과 기름인 건 맞지만 간혹 환상적인 말벗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럼 O형 AB형 관계는 어떨까요? 이 관계도 기본적으로 속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맞는 관계라고는 할수 없어요 A형과 B형의 경우 기질의 차이로 인해 한쪽이 다른 쪽이 예속되기 어렵다그랬잖아요 그럼 뭐 예속된 쪽이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오형 AB형 관계는요. 아예 처음부터 친해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서로에게 무관심할 가능성이 크죠. 기본적으로 공통분모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오형의 시각부터 볼게요. 오형의 눈에는 처음에 AB형이 A형과 비슷하게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A형처럼 상대의 움직임에, 즉, 오형 자신의 움직임에 분명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a 형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역시 A형처럼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 O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A형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 얘도 좀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O형의 본능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첫인상 같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A형과 다른 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A형과는 달리 AB형은 세심한 배려조차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O형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은 자명하죠. 우리 편 아니에요. 그렇죠? No. <웃음> 그렇다면 적일까요? 오형은뭐 동지 아니면 적이라고 랬잖아요 억지로 구분하자면 일종의 적이죠. 그런데 적 중에서는 좀 이상한 적이에요. 왜냐하면 경계 상태의 오형이 AB형의 행동을 예의주시해본 결과 별로 자신에 대한 적대 의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뭐지? 이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오형 자신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자식이 날 보고 있어. 그걸 오형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정체는 잘 드러내지 않고 여기까지는 A형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 편임을 알리는 제스처 내지는 시그널 세심한 배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렇다고 뭐 적대 의사는 또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영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서는 겁니다 보통 O형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스스로를 우유부단하다고 느끼는 O형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무언가를 확실히 판단하고 그 다음 행동을 취하려는 습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O형은 애매모호한 상황을 매우 힘들어 한다는 거죠 바로 AB형을 만났을 때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오영 결국 AB형을 판단보류 상태로 분류해서 서류철 깊숙이 넣어두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서류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끝없이 먼지만 쌓여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AB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AB형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원래 AB형은 먼저 접근하는 스타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쩌다가 오영과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문제는 처음에 몇 마디 주고받다가 몇분 지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영이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니까 경기 상태인 거죠. AB형도 별로 이야기를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AB형은 거리를 두면서도 상대를 구속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한참 후에 우연히 오영과 만나게 되었는데,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하고 나니깐 다시 무거운 침묵과 끝없는 정적만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다일 경우가 많아요. 더 이상 관계에 진전이 없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겉돌게 되는 이유는 AB형은 네가지 혈액형 중 자기충족형 기질이 가장 강한 반면에 즉 타인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성향이 가장 적다는 겁니다. O형은 낯선 상대에 대해 경계심을 쉽게 풀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O형이 AB형을 경계하고 있는 한 AB형 쪽에서 굳이 그 경계심을 풀 의사도 없기 때문에 관계의 시작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만화에서 본 것처럼 가끔씩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A형 B형 관계도 대체로 물과 기름 관계지만 가끔씩 아주 잘 맞는 말벗이 된다그랬잖아요 O형 AB형 관계도 드물지만 잘 맞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경우 전제 조건이 있어요 AB형이 먼저 접근했든 O형이 먼저 접근했든 AB형 쪽의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AB형에게 있어서 O형의 존재가 단지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극소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설사 O형 쪽에서 AB형에게 호감을 느껴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도 AB형이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만 대한다면 O형은 그 상황을 참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O형 친해지면 AB형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AB형에게 있어 O형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O형이 AB형을 확실히 자기 편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들은 서로를 배신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관계가 됩니다. 한마디로 베프가 되는 거죠. A형, B형이 잘 맞으면 말포시 된다그랬잖아요 O형, AB형의 경우는 단짝, 베프가 된다는 거예요. O형과 친해진 AB형은 외로운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AB형과 친해진 O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로움이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단 친해지면 베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오용과 애병은 상당히 찾기 힘든 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하거나 뭐~ 불알 친구라고 하죠. 아니면 양쪽 다 드물게 순수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세상의 때가 덜 묻은 상태에서 만나는 경우에요. 물론 이건 모든 혈액형 관계에 적용되는 이야기겠지만 특히 O형, a 형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O형은 성인이 되어 갈수록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질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성인이 된 O형은 의외로 낯을 가립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새로운 사람 잘안 만나요. 반면 AB형의 경우 성인이 되어 갈수록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사귀는 방식이 익숙해지고요 상대가 아주 순수하게 접근하지 않는 이상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유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한 후에 만날 경우 서로가 서로의 태도에 대해 멀어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애비형의 태도는 오형에겐 항상 간만 보는 느낌 같은게 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툭 넣고 지내기가 어려운 거고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다가오는 오형의 태도 역시 애비형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보인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선을 더 긋게 되는 거죠 이래서 양자인 만나면 시작 자체부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양쪽 다 사람이 좀 계산적이다 아저 사람은 너무 현실적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알고보면 이 둘은 전혀 이질적이면서도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성에 대한 일종의 갈망 같은 거예요참 재밌죠. 서로를 전혀 반대쪽에 있는 사람으로 보면서 그런다는 게요. <웃음> 인간관계가 크게 적과 동지로 갈리는 경향이 있는 오형의 경우 적에 대한 냉정함을 유지하는 만큼 아낌없이 서로를 감싸주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동지애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만약 동지는 없고 정만 존재하는 세계에서라면 아마도 오형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평소 외로움을 많이 타는 혈액형은 비형이라고했잖아요 만약 정만이 존재하는 세계에 오형이 놓이게 되면 오형은비형보다도 훨씬 더 외로움을 느낄 거예요. 이런 세계에서라면 적에 대한 경계심마저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죠. 반면 애 b 형의 경우 상대가 어떤 계산을 갖고 접근하면 그 특유의 다면적인 기질을 통해 쉽게 눈치채는 편이에요. 바로 이것이 애비형이 어느 정도 이상 가까워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또 나한테 잘해주는 게 물건 팔려고 그러는 거잖아. 팀장이랑 싸울 때편 들어달라는 거 아니야. 다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다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있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애비형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애비형은 고독에 익숙해지는 거죠. 이러한 고립감 때문에 애비형이 내면에는 항상 계산 없는 순수한 만남에 대한 동경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나 그리움이죠. 오형의 순수한 동지에 대한 갈망과 AB형의 계산 없는 순수한 만남에 대한 동경 이두 가지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만남에 성공할 확률은 나이에 반비례하는 거죠, 물론. 이 둘은 여러가지 추억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다른 점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또한 이 때문에 겪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이 양자의 조합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서로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형의 추진력과 AB형의 다면성이 결합되면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만남 시리즈의 본론이고요. 다음은 같은 혈액형끼리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